Thank <laughs> you. Let's go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네네 치킨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습니다 아 불닭을 먹고 싶어서 불닭 소스를 붙쳤습니다 제다치즈도 준비했고 콜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매운거 도전 Bismillah, r a h m a t 불닭소스를 옆에다가 놔둬야 될것 같은데. 알함두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너무 매워요. 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